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 입니다. 오늘은 2020년 4월 1일 입니다. 이제 어느새 4월에 첫 대문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그 거래 신고하는 기간이 60일이던게 30일로 단축이 되어서 요즘은 사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잊어버릴까봐 곧바로 실거래 신고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꼭 계약 승사된 것 뿐만이 아니라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되거나 무효취소가된 경우도 이렇게 30일 안에 신고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데 오늘 요 관련,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네이버 안에 나와 있길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어 먼저 이게 보시면 어 부동산 거래 해제 무효 취소 때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라고 되어 있죠. 그동안 60일에서 신고 기간이 30일로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다. 한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된 지 지난 20일로 어느새 한 달이 넘었죠. 원래 이게 2월 2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. 3월 20일로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어, 이에 따라 계약일자가 지난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. 그 이전까지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됐습니다. 그데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동안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그걸 신고를 하게 돼 있죠.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별 이제 혼란 없이 잘 정착을 해가 왔었는데요. 그러나 여기 나와 있기를, 그래 계약 당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, 그건 계약이 해제, 무효, 취소가 된 그런 경우에,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, 요 모든 세 가지의 내용 경우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.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특히 해제 등의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 최종 그 해제나 취소나 무효된 그 계약의 신고 의무가 다만 기업 공인중개사가 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도 해제 신고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. 하지만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이므로 당사자가 꼭 최종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거래 당사자 대신에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하기로 합의했어도 신고가 모르고 까먹고 안 했다든지 아니면 지연이 돼서 30일이 지나서 이렇게 해제, 뭐 무효, 취소 이런 거에 대한 그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한테 있다는 겁니다. 어 그래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처음에 계약된 것처럼 했다가 또 해제된 걸로 했다가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무려 3천만원입니다. 과태료가. 어,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신고관청만이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죠 근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고발 또는 행정관청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, 계약을 이렇게 했다가, 만약에 뭐, 이렇게 파기를 한다든지, 이럴 경우에, 실제로 실거래 신고를 이미 다 마쳤는데, 그, 잔금 치른 그 뭐, 며칠 전에, 어, 집값이 너무 가격이 움직였다든지, 아니면 도저히 뭐, 팔아서는 안 되겠다든지, 세금 관계 때문에,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하죠. 그럴 때는 그냥 당사자끼리 뭐, 배액상환 아니면 계약 포기하는 거돈안 돌려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, 그럴 때도, 어~ 공인중개사는 그~ 실거래 해제, 해제한 해제 그~ 실거래서를 출력을 해서 그리고 어~ 그~ 당사자를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썼던 계약서를 다 서로 다 찢던지 이렇게 파기를 하고 그리고 해제 신고 행거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계약 파기 진행을 할 때도. 그리고 추고받아야될 뭐 수수료가 있으면 또추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. 근데 만약 그걸 뭐 누락해서 공인중개사가 깜빡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 신고에 대한 책임은 어, 거래 당사자한테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죠. 30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. 해제 무효 취소가 된 그런 계약도 어, 이런 게 나와 있어서 혹시 또, 몰라서 또, 당하시면 안 되니까,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한번 공유해 봐 드립니다. 아유, 벌써 4월인데요. 뭐, 벚꽃은 벌써 꽃비가 되어서 다 떨어져 내리고 있고요. 꽃이 진 자리에는 어느새 새순이, 이파리가 잎이 나고 있더라고요. 물론 코로나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고,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은 소소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아침 인사 대신에 저녁 인사를 드렸네요.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